<목소리도> 아주 재미있군. 뭐야? 뭐야 아, 나도 질수 없지 아 참고로 연약, 연약의 성배병은 중간에 마시면 안 돼요 시작 전에 드셔야 돼요 차라리 연약 성배병을안 마시는 게 낫겠지? 요즘 필피핀 어때요? 연약 성배병을 중간에 마셔요? 아니면 시작 전에 마셔요? 야생이나 투기장을 잘안 돌다 보니까 아 상대가 마시면 그냥 마셔요? 지금 이건 야생이 아니라서 상대가 만약 연승을 하면은 연약 성배병을안못 마시잖아 아니지? 애초에 연승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니까 그거 나름 메리트고이. 왜냐면 300번 뭐 마시든 말든 상관없겠다. 중간만 안 마시면 되니까. 근데 l d 이 유성 실제로 보스가 쓰는 거랑 우리가 쓰는 거랑 이제 완전 달라졌네. 유성은 반대로 그 황금의 보복을 항시 발동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걸 또 맞아주냐고 그것도 문제지. 이번에 칼이 안갚품 생겼으 그 글리치 버그 붙쳐졌으니까 그것도 하, 해도 되겠다. 황금 방패로 반, 반사하는 거를 또 황금 방패로 반, 반사할 수 있냐고요? 아니 야안 돼요. 그거 실험해 봤어.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. 아, 확실히 전작보다 쓸만해졌다 더 전작에서는 쓰기가 참 애매한 신앙들이 많았는데 DLC로 두명 멀티인원 두명 증가 난 산다 DLC로 팔면 나는 산다 무조건 사지 <웃음> 왜 유독 일반 투기장을 하면은 잘 튕길까 이거 그냥 나 한동안 그냥 투기장 안 할까요? 서버 안정화될 때까지 그냥 투기장 하면 안 되나? 척척하게 만들어지지 이또이러네이 꽃이 지기장에 돌아오겠어? 아 제발, 제발 뒤지십오 <웃음> 제발 죽으세요 왜안 죽어? 빨리 죽어 죽으란 말이야 야 저금을 쓴다고? 저금 뭐 좋아지긴 했는데 괜찮으려나? 아... 오? <웃음> 아! <웃음> 왜 나한테 날라와 이거 배달 잘못한 거 같은데 <웃음> 에이 <웃음> 에이 아니 아주 재미있군 저거좀봐 아니 <웃음> 컨셉에 잡아먹겠네 <웃음>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돼? 같이 <웃음> 랑 <가치랑> 붙여야지 <웃음> 호스트가 제일 나빠 둘중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 왜안 써요? <웃음> 아 재미없어 그럼 캔스컨 내가 죽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의사입니다 황금 위키 당했다 맞아 상대는 금가면형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황금률 쪽에 기도 있으니까 고증 제대로네 퀄리티 높은데 어이 허! 아! 아 아파 더 결국은何도 <웃음> 못하 <웃음> 뭐야? 뭐야? 새 키로 연출 봐라. 와, 연출 보소 순간 새 키로 하는 줄 알았어. 니히, 네. 니 네. 네. <웃음> 위대하신 모근님. 보통 이거 안 쓰시는데, 이걸 쓰는 거 보니까 캐스커 복수하려고 왔는데 니히. 별 코스프레가 다 나오네 진짜 그러게 멸니 이렇게 커? 우리 이제 슬슬 마지막 하자 진짜 낭만 합시다 낭만 거압 대결 가자 이제 우리 그렇게 할까? 그둘 중에서 거압하다가 한한 한 명이 맞잖아요 한 명이 딱 맞으면은 뒤로 물러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예, 네, 몰아세우기 금지 아내 말이 그 말이야 단어가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, 네, 맞아요 맞지 않는 이상 구르기 금지 허쳤다고 구르시면 안 됩니다 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야 상특이다 진짜 와야 <웃음> 그래요 내가 이걸 원했어 오늘 투기장에서 건진 건 이거다 거압 대결 괜찮네요 사실 사나이 클럽 해가지고 상남자 대결 한번 보려고 했는데 거압 대결 더 재밌다 저한테도 가르침 좀 주실 수 있나요 못 참지 솔직히 마요에 바이 아브레 아, 완전 잘해. 아, 아 의상이 적절지 못했나? 의상이 적절지 못했나, 내가? <웃음> 아, 고증대로 배워주지 못하는 건가? 근데 우리 청자 지금 보고 있는 청자들을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? 우리 청자들도 재미있게 보게. 와, 이 신경전, 이 신경전 너무 좋아. 아, 너무 빨랐어. 어 빨리 죽어 이사한테 람 베이십시오. <웃음> 어허 명예롭게 가십시오 빨리. 어열 하시면 됩니다. 오. 야 이거 참야 차... 이거 누가 한끗 차이라 진짜. 아. <웃음> 이거 나 지면은 강금 당하는 거야 이제? 끌려가는 거야? 아. 강금 엔딩이라니. <웃음>